구박하지 말고 응. 좀잘 가르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도 넣었고, 어, 네, 저... 종료하기가 창이 안 아, 뜨는데? 뭐가 안 됐어. 이거 어 네, 알 v e r 저 어떻게 해야 나와요? 난 음. 몰라, 이거. 음. 네. 아직 네. 시작 제정으로. 안 하신 거죠? 아직 시작 안 했죠, 지금? 음. 음. 이따가 하면 되죠. <웃음> 나좀 뒤로 가면 좀 면적이 조금 얇아 보이려나 면적이 제일 커 보이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마이를 입어야 조금 가려지는데 면적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여기 <목소리가> 오셔갖고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같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풍방 말 잘해 네, 네. <목소리가> 네. 요양 TV 게스터 박노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네, 저희 광진 50% 협동조합의 이사 분들이세요. 먼저 저기 계시는 젊은 오빠분. 네, 저분은 강영만 이사장님이신데요. 저희 광진 50%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면서 또 집합건물관리협회 회장님이기도 하시죠. 네, 그 옆에 계시는 조현미 이사장님은 네, 저희 광진 50+ 협동조합의 이사분이면서 음. 또 시니어 플래너라고 50+들의 창직에 아주 성구 주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뭐 어 외모도 어 받쳐주시고 실력도 네. 있으시고 인맥도 많으시고 네. 이런 분이 특별하게 <웃음> 오셨는데요. 네, 환영해 주세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옆에 계시는 이민 분은요. <웃음> 네, <웃음> 저희 그 광진 오시 플러스 협동조합의 집행위원장님이시고 또 동화사랑이라고 광진구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어른이 어린이 대공원이 아니라 어른이 대공원이 이제 돼서 네,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화와 이야기 할머니라든가 동화 관련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계신 원장님이세요. 자, 한 한분한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요양하고, 어, 50 플러스하고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그 요양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하고 60대가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후에 안정된 어떤 생활인데요. 그래서, 어, 50 플러스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깊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전문가로 일도 하지만 아, 이런 50플러스 분야에 이런 다양한 취업과 창업과 활동을 통해서 좀더 삶이 네,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50플러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강영만 소장님 예. 네. 그 광진 50플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본인이 하시는 일들 이런 거좀 네, 안내해 주시겠어요? 먼저 그 광진 50플러스 협동조합은요? 광진 구하고 관계 있는 분들, 광진에 직장에 있거나 또는 살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50 플러스, 니까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신중년을 어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일자리 만들고 일거리를 창출하고 한 그런 단체장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집합 건물이라 해서 이제 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의 모임을 이제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역사회와 어그 다음에 자기 그 뭐랄까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나 이런 모임들을 갖다가 이 광진오십플러스 활동자업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죠. 질문 이 있는데요. 네. 광진오십플러스에 활동하려면 어 저같이 돈이 없어서 광진구에 살기 힘든 사람이나 네. 또뭐 직장이 없거나 이런 네. 사람은 광진오십플러스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어,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는요. 여기는 그렇죠. 재능이나 지식이 있는 게더 필요해요. <웃음> 네. 네. 그리고 사람이 꼭돈 가지고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어, 돈보다는 어,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추억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0플러스가 되면 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50플러스가 되면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시간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사회 공헌, 지역 봉사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쉽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50대면 아직도 쓸모가 있어서 <웃음> 살린고 애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하면 집에서 밥세끼 먹으면 욕까지 먹으면서 네, 삼식이 아빠라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죠. 어, 그래서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세 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음, <웃음> 아파트에 서 경비하고요. 청소하고 미화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 일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과거에 그5 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러한 그 지식과 재능과 경륜을 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느냐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음. 예. 네. <웃음> 어, 남자분들이 갈 데가 없는가요? 예, 네. 투어. 없는 거 맞아요? 네. 남자들 아, 네. 네,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네. 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온라인 속에는 갈 데가 정말 많아요. 우와. 온라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상인데, 아직 그 길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어, 지금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온라인 안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이분들이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자체도 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어, 다양한 요런 새로운 도구들. 새로운 방법들. 우리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가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내하는 시니어 플래너 조연미라고 합니다. 질문 있어요. 이사장님. <웃음> 어, 어쨌든 네. 남자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네.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집안 내에서는 네. 남자들의 영역이 없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뭐그 어, 가정에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다 자기 영역이지만 남자들은 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네. 자기 영역이 없, 없고 또 나가면은 또 돈이 들잖아요. 교통비 들어야지. 네. 사람 만나려면 밥값 들어가야지, 차값 네. 들어가야지. 근데 이5 0 활동은 돈 없이도 할수 있나요? 어 돈은 있어야지 활동을 할수있고요이 남성분들이 활동이 없어지면 이 100세 시대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네. 어 이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밥값, 찹값만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밥값하고 네. 이동비 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공헌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어, 밥값, 차값은 본인들이 어, 어떤 활동 의지만 있다면 음. 밥값, 차값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받는 방법들도 앞으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음. 네, <웃음> 네. 퇴직하시고 음. 집에서 음. 술 드시지 마시고요. 음. 외로워하시지 <웃음> 마시고요. 술 드시는 돈으로 밥값, 차값 가지고 나오셔서 활동들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갈수 있는 곳이 있어요. 돈 없어도 네. 갈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산에, 그 다음에 공원에, 그 다음에 도서관 갈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에 가서 배우면 돼요. 배우는 거는 돈도 안 들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과거에 자신의 그 지식을 리사이클링 해줄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요즘 뭐 근로자 배우 카드도 있고 실업자 뭐 카드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 50+ 되면 눈이 침침해서 글도 책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구청이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많은 교육, 우리 강진에서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해요 무료로. 네, 이런데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우리 그 우리 우희정 네, 이사장님 계시는데요. 네, 또 우리 강진 50+와 또 동화사랑 네. 이야기 할머니 뭐 이런 것들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웃음> 네 동화는 대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이라고도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예, 저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동화로 축적되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화는 저희 삶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기들한테 들려줄 때는 어떤 삶의 지혜와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또 어머니들에게는 내 아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또 언어 발달적으로 교육적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 동화 또 그림책을 매체로 해서 또 활용을 하고요. 지금 또 우리 50플러스에서는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그 어르신들을 위한 또 노노케어 이런 데 있어서 정서, 뭐 예술케어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림책이라든지 이야기 활동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아서 내가 행복하고 또 나눔으로써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동화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 좋네요. 네. 근데 저기 뭐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남부 뭐 동화 이런 것도 구상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예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뭐5 0 플러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생애주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테마파크에 가시면 아주 옛이야기 뭐 백설공주의 이야기라든지 또뭐 모험의 이야기 해리포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공간을 구성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즐겁고 유희 그러므로써 자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테마파크. 안에도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또 우리 축제 우리 서울 동화축제가 광진구에서 굉장히 크죠. 네. 이 안에서도 광진의 예, 어, 지역의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들이 담고 있는 광진구의 어떤 특성 이런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겪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추억 속에 광진의 거점 또 지역 또 여기 있는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야기는 사실은 게임에 안에서도 있고, 어 테마파크 안에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또 자기의 삶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책도 뭐 만들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다쓸수 있는 것이 동화입니다. 네. 네, 아. 네 말씀 잘 네. 들었고요. 어, 저희, 저는 이제 요양 쪽에서 한 14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치매 환자들이, 음. 어, 그 늘어나고 있고, 전체 노인 중에 10%가 지금 치매 환자고요. 그 중에서, 어, 60%가 넘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인지 활동을 통해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어, 잔존 능력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그 침해 관련한 사업의 국가가 막대한 아주 조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저희 광진구에는 이런 그 침해 관련한 여러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의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문화예술 네트워크인 다락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동안사랑이 있고 또 우리 조현미 이사장님은 이제 시니어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창직으로 갈수 있는 집합건물 이런 쪽도 있고 원예치료도 있고 재활용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 50플러스에서 이런 문화예술 이 자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 저희가 50플러스들이 앞으로 어 새로운 일자리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웃음> 못했던 직업을 듣보잡이라고 했죠. 네, 이런 듣보잡을 우리가 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우리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저는 그 치매 그. 요즘 보니까 그 법문고에서요 네. 간병 살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요양하고 치료하다가 자기가 살인하는 네. 그런 게 베스트셀러로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요양이요? 네. 예. 예. 간병. 간병하는 예를 들이요. 예. 그래서 일본도 이미 간병 살인이 지금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간병 살인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복합적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여러 가지 이 모든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어 개인의 어떤 노후 준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가족의 지원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 어쨌든 노후에 예, 좀 행복하고 안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50 플러스에서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을 잘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좋은 일자리로 될것 같고요. 요양에서 조금 더 이렇게 특화가 된뭐 치매라든가 재활이라든가 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50 플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새로운 일자리 도전의 일자리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유미 이사장님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네, 좀 시니어 블로그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시니어 블로그, <웃음>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50대가 넘으면 자신감이 이렇게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음. 음, 그러신가요? 아전 안그랬습니다. 그러니요잘 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웃음>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노후 파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은 사회적으로 네. 이제 가치가 없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네. 드나봐요. 건강하고 어, 교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뭐 이렇게 기술이 자꾸 발달하는데 잘또 다루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큰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어,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어려워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어. 어,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이게 아기들도 하잖아요. 그쵸? 어, 저도 <웃음> 근데 어, 활용법을 어떻게 생활에 유익한 활용법이 있는지를 안 가르쳐 두다 보니까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 쓰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요새는 다 일을 하잖아요. 정기검침을 네. 하는 분도 이걸 갖고 이거를 못 다루면 일이 연결이 안 되는 시대인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아까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서 많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 또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활동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블로그 네. 활동을 하다 보면 글쓰기가 되고 또 사진 찍는 오. 연습이 필요하고 네. 또 영상을 촬영하는 그래야 네. 내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음. 삼득이네요 맞아요. 어. 이 세상 안으로 어. 들어가는 모든 표현법을 블로그를 함에 의해서 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인생 이막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천 문이 블로그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온라인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데 없어 고민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무실로 우리 같이 출근할까요?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맞아요. 저희도 요양보 선생님들 보면, 음. 저희 밴드 이렇게 네. 깔아놓고, 밴드 가입하세요. 음.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음. 이게 뭐예요? 음. 이거 가입하면 돈 들어가나요? 음. 음. 어. 맞아요. 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서 저희 50% 세대가 가장 부족한 게, 이 정보 기술, 이, 능력이 가장 부족하고 기술이야, 예. 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 정보 기술 시대에 무인화. 요즘에 모든 뭐 편의점도 무, 무인화되고 있죠. 그래서 음. 이 정보를 모르면 우리가 정보 기술 시대에 뒤떨어지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있인데시골는데 그래서 이 정보 아, 기술 시대에 아, 예, 음. 우리 이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블로그라든가. 이쪽에 뭐 어, SNS라든가 음.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면은 어, 취업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시니어 블로그를 배우고 싶은 분은 우리 시니어 플래너 협동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웃음> 우리 동아사랑 우리 그 위저, 네. 네 이사장님, 네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이디어가 항상 많으세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재밌는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과 지금 요양이니까 요양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정서 치유가 될수 있고요. 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같은 네. 세상을 네. 꿈꾸며. 네. 네. 아, 제가 또 하고 싶은 네. 말이 있어요. 네. 저희 그 유양보원 선생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데스크 앞에 이렇게 서서 저희를 쳐다보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생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할 말이 있어요? <웃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웃음> 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분한테 뭐 어, 어, 불,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음. 불편한 거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건가요? 이렇게 <웃음> 얘기하는 <웃음> 분들이 <분도> 있으세요. <웃음> 아니, 이제 네. 어떤 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익숙하지, 아, 않으신 뭐 네. 익숙하지 네. 않은 음.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음. 그 분의 마음은 음. 굉장히 진실하시고 굉장히 음. 좋으신데 아유.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때 음. 상대가 거부감이 조금 들게 이렇게 네. 표현하는 네. 분들이 많이 맞아. 있으시거든요. 네. 5 0 세대. 왜냐면 맞아요. 이게 훈련이 안 맞아요. 됐으니까. 안 사회적 네, 사회적인 네. 언어. 네. 사회적인 언어. 사회적인 네. 언어. 그래서 우리 우희정 이사님이 네. 그 사회적 언어 스피칭을 네. 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네네. 스피 참고로 저도 네. 목소리 톤이 높고또 말소리가 딱딱하다 보니까 네. 아저 보고 사람들이 쌈딱이라는 얘기를 해요 <웃음> 왜냐하면 목소리 편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 푸근한 게 생겼는데 이 목소리 때문에 가끔 제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 저도 우희정 이사님한테 이 스피칭을 배우려고 해요. 어미에서 네. 말꼬리의 어. 어미에서 네. 살짝 부드러운 미소를 살짝 어. 미끼싸요. 네, 했죠. 네. 했어요. 네. 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알았죠. 또 스피칭을 네. 또 전문적으로 네. 강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쨌든 이런 콘텐츠들을 네. 조합을 해서 네, 50+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활동 분야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돌봄 음. 분야에서 어, 일하는 분들이 또 취미나 특기나 본인의 어떤 차별에 된 경쟁력으로 갖춰가시면 논현계에 좀더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광진 50 플러스 일을 한마디 요약해서요. 어, 50대 50 플러스를 위한 어, 치매 캠프, 동화 캠프, 시니어 플래너 캠프 이렇게 세 어, 가지 캠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캠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 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해줄수 있는 컨설팅 기능까지 같이 연구해서 지역사회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50플러스로 오세요. 오세요. 네. <웃음> 우리 너무 신난다, 그죠? 아, 유튜브 뭐라 잖아요